쌤쌤 친구들 안녕 오늘은 42번째 50에서 의 더하기 빼기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자 1번부터 4번까지 하나씩 잘 따라해보세요. 먼저 털고 1번 56 빼기 3 더하기 98 앞자리 올리고 98잘 보세요. 더할 수 없죠? 5를 내리고 보수 빼주고 그 다음에, 빼기 2, 뺄수 없으니까, 10을 내려오고 보수 더 하고요. 그 다음에, 4 5, 5. 그 다음, 더할수 없죠? 10, 3. 하니까 얼마죠? 207. 네, 다음, 2번 문제 하겠습니다. 58, 빼기 4, 빼기 4. 더하기, 구,십, 칠, 일. 여기 잘 보세요. 그 다음, 빼기, 삼, 빼기, 사, 암. 더하기, 오십, 일. 빼기, 팔. 하니까, 이건 간단하네요. 백, 구십, 일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오십, 이, 빼기, 칠, 빼기, 7 11 빼기 7또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 하고 그 다음 93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93 앞자리 올리고 보수 빼주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빼기 6잘 보세요 앞자리 내리고 6에 대한 보수 4를 더 하니까 얼마죠 136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네 번째 51 빼기 8 앞자리 내리고 보수 더하고 12 빼기 6 빼기 6그 다음에 37 1 더하기 13은 99 제가 아주 천천히 났어요 이번에는 말 없이 천천히 놓겠습니다. 어려운 부분은 운주법을 천천히 손가락과 을손가락이 주판 알를 정확히 보세요. 자, 1번부터 털겠습니다. 56 빼기 3, 98, 알 빼기 2, 놓기를 45, 5, 10, 3 네, 2번 5 8 빼기 4 917일 부분 좀 어렵죠 빼기 3 빼기 3 51 빼기 8 191 52 7 1. 11 빼기 7 94암1 13, 6 136 51 빼기 8 12 빼기 6 37 11 3 99자 처음엔 어렵지만 요 천천히 연습하면요 속도가 1절로 붙어요 이번에는 속도 붙은 걸로 한번 해볼까요 해보겠습니다 1번 56육이 3, 98이 2, 45, 13, 2 0칠 7, 58 58팔이 4, 97이 3, 51이 8, 191 52이 7, 11이 7, 93삼이 6, 136 51이 8, 12 6, 37 13자 이게 지금은 처음엔 조금 속도가 안나요 주산의 특징이 처음 새로운 내용을 배우면은 처음엔 속도가 안나지만요 그 원리를 정확히 알고서 하나씩 연습하잖아요 그럼 연습하는 만큼 속도가 늘어요 연습하는 만큼 속도가 늘면 주산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네 바로 암산이 된,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50에서 빼는 거 어, 기초부터 친구들이 잘 배워왔다면요 이거 특별히 어려운 거 없어요 이 다음에는 100에서 빼는 걸 알려줄 거예요 100에서 빼는 것도 요거랑 똑같아요 근데 자릿수만 하나가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 요 제가 내는 간단한 문제가 결코 간,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 유형별로 내서 친구들이 익숙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영상으로 나온 문제들을 처음엔 천천히 하더라도 익 익숙, 빨리 익숙해지게 해주세요 속도가 빨리 나오면 그 완벽하게 이해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음 시간은 100이 넘는 숫자 한번 해보겠어요. 자, 친구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